스프라이트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스프라이트의 구현 방식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 중에 스프라이트의 어떤 동작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어떤 특정 객체의 형태를 구현하는 것 소리를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스크래치 에서 어떤 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 목표는 스프라이트 그래픽 구현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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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자그 중에 첫번째 입니다 스프라이트의 구현 방식 스프라이트는 어떻게 구현이 될까 음, 스프라이트 자, 스프라이트가 뭘까요 자 우리 교재는 184페이지 입니다 자 스프라이트는 비디오 게임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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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에 가로 사이즈가 1024란 얘기구요 세로가 768 이란 얘기인데 1024 라고 하면 가로의 해상도 개수가 몇개? 네. 1024개가 있다는 뜻이고 세로가 7, 768은 세로의 아. 픽셀의 개수가 768개 란 뜻이 되겠죠 자 보통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니터 해상도는 1900 정도 1900에서 아. 그 이상의 값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 컴퓨터의 색상 화질들은 점점 뚜렷해지고 어. 보기가 좋아지죠 그런데 비트맵에는 이 픽셀 단위로 모든 그래픽을 처리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점으로 자 이게 점이 있고요 각각의 픽셀이고요 아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게 렇 색상을 입히면 색상을 입혀서 자 이것을 크게 확대 보면 하나의 이미지가 구현이 되는 건데 자 문제점은 이 비트맵은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계단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즉이 스크래치 야옹이의 스크래치를 이 머리 부분을 확대해서 봤더니 이렇게 픽셀 단위로 계단 형상의 느낌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계단 이런 계단 이게 해상도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즉 이미지를 크게 확대시키면 이미지가 깨진다 는얘기예요 깨져 보인다 아레스터 그래픽 방식 즉 비트맵 그래픽 방식은 비트맵을 이용하고요 그림을 확대하게 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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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벡터 그래픽 방식은 자 그래픽을 구현할 때점선 곡선 자이원 등의 도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을 어, 도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것들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자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계단 현상이 보이시나요 안보이죠 안 어, 확대해도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벡터 그래픽 방식. 자, 그래서 그림을 확대해도 자, 화질의 변화가 없구요. 비트맵, 즉, 레스터 그래픽 방식보다 일반적으로 파일 크기가 작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제작하는 사진을 확대하면 깨진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래픽 툴 중에, 자,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툴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미지 작업해서 확대, 확대해도 이미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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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tch.mit.edu 자 MIT 어, 대학에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우리가 지난 주에 자 여러분들 다 회원가입하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어자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도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잘 되어 있는 어떤 스크래치 어떤 결과물을 어, 탐험해서 좀 소개하는 거 어, 말씀을 드렸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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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 어,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자 이런 식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스크래치를 쓰는게 아니고 음, 여러분들 pc 에뭐 아래 한글처럼 파워포인트 처럼 음,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언, 언제든지 쓸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 되셨죠 자 우리 다시 스크래치 만들기 화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봤냐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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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비트맵으로 바꾸기 라는 버튼이 있죠 자이 야옹이 스프라이트는 현재 아, 벡터 그래픽 방식으로 야옹이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것을 비트맵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비트맵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이 무대가 자그 모눈종이처럼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 픽셀 단위로 바뀌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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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상태에서 다시 벡터로 바꾸기 하면 음,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비트맵으로 간 상태에서 다시 비, 아, 아, 비트맵으로 변환을 했다가 비트맵을 다시 벡터로 변환시키게 되면 그 과정까지 적용이 되어버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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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현상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라 거죠. 자, 이런 게 있네요.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자, 여기 클릭했을 때, 즉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크기를 300%로 정하세요 라고 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고양이 스프라이트 크기가 3배로 변경이 되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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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래치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자, 여러 가지의 어, 스프라이트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아비, 아몬, 뭐 엔디, F, L, 뭐 등등 볼도 있고요, 배어도 있고요, 자 버터플라이도 있습니다. 저 버터플라이 한번 눌러볼까요, 버터플라이. 자 그러면 여기에 버터플라이라는 스프라이, 스프라이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확인들 되셨죠? 자이 버터플라이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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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가지를 연달아 구현을 하게 되면 좀 이어지는 느낌의 나비가 나타나겠네요. 자 현재 자 여기 보시면 나비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선택을 누르고 자 이것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확대가 되기도 하네요. 그렇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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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능하면 아, 비트맵 방식보다는 그 벡터 아, 그래픽 방식을 사용해야지만 아, 깨끗하고 원하는 어, 원하는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프레 자 스크래치에서 스프라이트의 행동을 아, 동작하는 아, 행동을 자 동작이라는 카테고리와 형태 소리를 이용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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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캐이라는 스프라이트를 동작 모드에서 10만큼 움직여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고양이가 10만큼 움직이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어떤 행동을 자, 이 동작 모드에서 제어한다. 또, 동작에서는 자, 주로 스프라이트의 위치나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튕기게 할 건지 어떤 회전 방식을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주로 동작 아, 범주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태라고 는형태라 하는 음, 범주도 있습니다. 자, 스프라, 자, 스프라이트의 모양, 크기, 색깔을 결정하게 되고요. 다양한 그래픽 효과로 형태를 변경하며 말풍선, 생각풍선들을 출력하게 됩니다. 뭐 2초 동안 생각하기, 아니면, 아 하고 2초 동안 말하기. 자, 그러면, 이런 말풍선을 띄우고, 아 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스프라이트의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결정하는 아 카테고리는 형태이다. 자, 또한 스프라이트의 음원 파일을 재생하는, 자, 소리를 재생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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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음원들. 음, 스프라이트의 뭐 음원, 음 높이, 음양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자, 소리. 자, 이세 가지로 스프라이트의 행동을 구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자, 우리 이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겁니다.